g i t 닷컴에 이런 기능이 숨겨져 있더라고요. 자 저장소로 들어가셔서 요키보드에점 키를 누르세요. 그럼 놀랍게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실행됩니다. 파일을 선택하고 코드를 수정해요. 그 다음에 소스 제어로 들어가서 여기서 커밋 메시지를 작성합니다. 그리고 커밋 버튼을 클릭하면 g i t 상에서 커밋이 끝납니다.